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UVS 뉴스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금잔디 문화제와 해오름제가 열렸습니다. 양 캠퍼스에서 진행된 축제로 금잔디 문화제와 해오름제 모두 주간과 야간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히나 이번 행사는 정통을 살리는 행사로 소원 적기 행사, 전통 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습국에서는 작년 학우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소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학교에선 금잔디 문화제와 해오름제가 열렸습니다. 두 축제는 각 캠퍼스의 개성을 살린 테마를 갖고 있었는데요. 인사캠은 개면연을 맞이해 토끼를, 자과캠은 전통의 초점을 맞춰 유생들이 즐기는 잔치를 테마로 열렸습니다. 금잔디 문화제와 해울름제의 프로그램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었는데요. 금잔디 문화제에선 다양한 학생부스와 학생공연이 주간행사를, 영화제가 야간행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소원적기 등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해울름제에선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유생들의 마을잔치가 주간에 열렸고, 막걸리와 함께 각종 무대와 대회를 즐기는 유생들의 주막이 야간에 열렸습니다. 학우분들이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우리 학교의 봄을 만끽하는 것이 금잔디 문화제와 해오름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에 총학생회는 돗자리존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엔 대기줄이 길어져 학우분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작년에 비해 코로나가 해소된 만큼 어, 돗자리존의 가장 큰 변화는 착석 가능 인원 및 자리 배정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더불어서 어, 작년 그 길어진 대기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새롭게 테이블링 시스템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테이블링 서비스라는 건 이제 학우들이 직접 줄을 서지 않고 어, 부스 및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이 순서가 되면 돗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원격 줄서기 시스템인데요. 어, 이를 통해서 학우 여러분이 금잔디 문화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작년과 상황이 달라진 것도 기획 측에서 걱정한 변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학우분들께서 예년보다 축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규모를 가늠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시에 모든 학우가 축제 콘텐츠를 온전하게 즐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자각캠 총학생 회장 박근하 씨는 작년에 저조한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큰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오프라인 학교 생활이 완전히 회복이 되기 전이다 보니 아무래도 학우분들의 참여가 좀 저조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학우분들이 학우분들끼리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축제를 만들자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하는 주막도 저희가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미리 사전 신청도 받으면서 좀 참여율을 많이 높였던 거 너무 다행스럽게도 사전 신청이 다 조기 마감될 만큼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3월 마지막 주를 장식한 금잔디 문화재와 해오름제는 앞으로 열릴 축제의 청사진을 엿볼 기회였습니다. 제55대 총학생회가 선보인 첫 축제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스쿠비 향후 어떤 축제들로 우리 학교를 채워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 u s 뉴스 공소진입니다.